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쌤입니다 유아교육기업 키드키즈와 함께 이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워보게 될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서 도형 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치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벽에 붙어있는 걸 보면 정말 다양한 글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칼로 자르고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글꼴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글꼴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글꼴을 알아보기 전에 글꼴을 어떻게 삽입하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으로 가시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 가로 텍스트 세로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가로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고 클릭만 해 줄게요 클릭만 해 주게 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요렇게 그리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이렇게 되면 이 텍스트가 이 텍스트 상자의 안에 맞춰서 텍스트가 써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계속 글을 쓸때이틀 안에만 맞춰서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톡 클릭만 하면 요렇게 자기가 쓰는 크기만큼 텍스트 상자가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글꼴이 어떤 글꼴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양한 글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나눔고딕, 나눔 바른 고딕 뭐 여러가지가 정말 많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글꼴들 많을 것 같아요 짱!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배포하는 글꼴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에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미니버스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사용 범위라고 나오는데 프리 개인 국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사용범위를 보면 비영리 활동 작업물만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사항도 정말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라 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꼭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런 폰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무료 글꼴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글꼴들이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글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스퀘어체는 네이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서 배포하는 거, 빙글의 회사, 전남시청, 뭐 스웨거, 야놀자 다양한 글꼴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T 몬소리체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T 몬 글꼴 무료 배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폰트 패키지를 전체로 다운로드를 받고요. 자 이렇게 글꼴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ttf라고 하는 파일을 윈도우에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트루타입 글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설치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껐다 키면 파워포인트 안에 t 몬소리체가 들어간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t 몬소리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제 t 몬소리체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텍스트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일단 여기다가 제가 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키워줄거고요 컨트롤 누른채 괄호를 눌러서 키워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번째 시간에서 배웠었던 이원 도형을 그려볼건데요 타원을 컨트롤 시프트 누른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의 크기를 저는 10cm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cm 10cm 조절을 해줄게요 나중에 인쇄했을 때 10cm로 딱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색상을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냥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도 좀더 테두리 선을 하나 또 그려주고 싶기 때문에 또한번 원을 그려줄 건데요 원을 조금만 작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채우기 없음 실선을 흰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너비도 좀 굵게 해주면 조금 더느낌 있겠죠? 텍스트를 옮겨 보겠습니다 앞에 관이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이걸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 관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저는 좀더 예쁘게 빙그레체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글씨가 조금 얇죠 이것을 굵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c 트 r B를 누르면 굵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텍스트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눈에 띄는 흰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찰하기를 만들어 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두 개를 또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자르기 할때 훨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찰하기 이렇게 만들었고 겉에 있는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A4 용지를 인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기만 하면 끝이 나겠죠 자 만약에 지금 이 만든 이 원을 나는 원이 아니라 뭐 네모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뒤에 있는 원과 안에 있는 원을 클릭하신 뒤에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왼쪽에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형 편집을 누르면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팔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것을 똑같이 팔각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워봤는데 우와 글꼴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죠? 자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도 앞으로 더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 강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